뭐 진짜 핸드폰이야? 응. 코에다 이렇게 해봐. 코에다, 살짝. 아, 코다. 돼지 코. 코, 꿀해 코. 꿀꿀. 가방 엄청 크지 거. 응. 코. 디로 a t 엄마 에베레스트산. 안 y Everest's son. 시다. 완전 괜 어? 나 완전 어디? 하늘. 아, 하늘. 포기 포기 숙있다 포기. 자연 자연을, 자연을, 자연을 보호해야 된대. 그래서 깨끗하게 돌고 먹고 나서 어, 먹고 다 보겠습니다. 가져가고. 밤 껍질. 누가 밤을 잔뜩 깠어 응 음. 음. 음. 음. 음. 은행 밟으면 똥냄새나 왜왜왜왜왜 왜? 왜? 왜? 뭐가 이거 열매야 열매 아니 내리막길이라서 내려가는 거야 이거 일로엄마손 잡아 야 꼬리 잡아 상어 꼬리 상어 꼬리 잡아 텐트 치고 있을게 안녕 엄마, 엄마도 어도 돼? 어, 엄마도 안질 거야. 어? 어, 일단, 어, 신발 벗어야지. 엄마, 한번해 주면 고마워. 어? 응. 엄마. <웃음> <완전 맛있어. 웃음> <맛있어? 웃음> 응? 이 맛있어? 응. 아쉽지. 아 나오니까 어머, 뭐야, 야, 어머, 뭐야, 야 하지마. 이럴 거면 집에서 먹지 그랬어. 뭐? 안전자고 하잖아. 뭐가? 아 집에서 음까 많이 안 주니까 일부러 여기 놀이인 거야? 똑똑하다 좀. 뭐뭐 뭐 하세요? 스케이트 탄다. 응? 장태리 스케이트 타. 어? 어? 뭐 하세요? 어? 그걸 다 먹는다고? 다다 먹었다. 궁금 타타 좀. 어. 미끄러질 수 있어. 조심해. 내려야 내려 사금사금 어 알았어 애초 잡아 오늘 알았어 조심히 내려와봐 한번한 번. 아니야 엄마가 아하하 알았어 발로 치워줘 엄마 치워줄게 야 저리 가 저리 가 애키야 애키야 애키 엄마 내려와 엄마 이리 와봐 앞에 허수아비 걸어간다. 어, <웃음> 허수아비 갔다, 그치? 한걸리고 가야지. 울어, 울어, 그러고어어이다 이게 뭐야? 무슨 사진이야? 네. 물을 해야겠다, 트영 물. 어. 물을 해야 돼서. 어머, 는 거구나. 응. 음. 그냥 여기에 저 총무 <웃음> 뭐 묶고 뭐 가려 여기 어네저 노부오니까 저 묶고 가야겠다 어네 네. 그냥 가자. 넣어주세요네 이제 네. 테리도 밥값 해야돼 알았지? 내가? 어 까깝값이랑 밥값이랑 지금 적자거든? 그니까 러테리가 해줘야돼 아니야 아니로 가져가면 어떡해 여기 넣어야지 공주 네. 빨리 청소해 <웃음> 빨리 여기가 네, 왜 그렇게 엉망진창이야 뭐? 어, 그게 막 뭐, 구겨버리는 거 아니야? 아, 이게 뭐야? 아, 뭐야 이게? 내가 잘못한 건 엄마가 있다가 해. 응. 나 어떤 그 예전에 말해줬었는데 하는 방법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. 응. 왜 이렇게, 와. 응. 어우, 장태리 씨 잘한다. <웃음> <웃음> 고마워. 여기 펼쳐. 기대할게잘 됐나 촬영할 거야. 우리 하고 있는 거보야 이거 뭐야? 이거 누가 누가 이렇게 작품 해놨어? 리이 작품 이름이 뭐야? 작품 이름이 뭐야? <웃음> 패티커. 패티커? 페리의 작품 이런거 아니야 해듣어. 이렇게 안 돼. 고 500원 고습니다 너무 비싸다 야, 엄마 씻었어 완전 비싸 응.